안녕하세요 흔한 공고생 인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죠 마스크도 구하기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샀던 LED 중에서 UV LE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스크를 살균해주는 자외선 살균기를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자외선에 대해 4시간 동안 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자외선은 UVA, UVB, UVC로 나뉘는데 UVC가 자외선 살균기에 사용되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산건 UVA더군요 그래서 UVA를 조사했습니다. UVA는 열상에서 받는 태양빛 정도의 자외선으로 살균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UVC와 비교해서 약 20배의 시간이 걸리고 완전 살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UVC LED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물건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4만원이고 보통 UVC가 마스크를 살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 분이라고 하니 곱하기 20을 하면 60분. 근데 어차피 계속 보고 있을 것도 아니니 시간을 빼면 4만 나누기 100해서 400배 이득입니다. 개소리야!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만들어봅시다. 우선 재료입니다. 아이스크림 막대, A4용지, UV LED, 배터리, 배터리 홀더와 스위치 저는 스위치가 같이 있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예쁜 것, 은박지 테이프, 젯소, 울감입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라야 합니다. 5.5cm 27개, 13cm 8개, 6cm 19개를 잘라줍니다. <목소리> 다 잘랐다면 먼저 종이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여줍니다. 13 플러스 5.5로 4줄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붙여주고 덮어줍니다. 옆면은 5.5cm를 4개 붙여서 2개를 만들어주고 뒷면은 10개에 하나는 반으로 조각내서 붙여줍니다.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줍니다. 대충 잘 맞습니다. 이제 옆면에 6cm짜리를 4개씩 붙여주고 뒷면에 11개를 붙여줍니다. 밑바닥은 13cm와 6cm를 아까처럼 붙여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이에 붙은 막대가 최대한 중앙에 오게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면을 이어주면 본체 완성입니다. 이제 이건 옆에 조심히 놔둡니다. 너무 조심히 놔둬서 그런지 옆에 있던 노트북이가 화면을 다쳤습니다 아프지만 노트북아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천장을 만들어줄겁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라줍니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자막으로 대체할겁니다. 앞면은 20cm, 19cm 두 줄씩 붙이고 옆면은 8, 7, 6, 5 크기 순서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옆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중앙에 맞춰서 붙여줘야 합니다. 다 붙였으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위의 길이가 앞면은 13cm, 옆면은 4cm가 되도록 잘라줍니다. 이제 면과 면 사이에 은박지 테이프를 붙여서 연결해주고 남은 13cm짜리 두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천장도 끝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은 천장이 되었습니다. 2층은 다락방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회로를 만들겁니다. 아이스크림 막대 두개를 준비해주시고 구멍을 2 0개를 뚫어줍니다. 구멍이 많으니 약간 징그럽습니다. 이제 여기에 건박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글루건을 바르고 LED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납땜을 해줍니다. 어... 음... 음박지 테이프는 전기가 매우 잘통하더군요 그렇게 분노에 찬 상태로 한 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은박지와 회로를 분리시켰습니다. 드디어 불이 들어오는군요. 여기에 배터리도 납땜을 해주고 불이 잘 들어오니 이것을 천장에 붙여줍니다. 이 천장 말고 이 천장입니다. 애가 한 시간 동안 이상한 짓을 했더니 맛이 갔습니다. 불이 잘 들어옵니다. 이제 아까 만든 보체랑 붙여주기 전에 색을 칠해줍니다. 물감이 초일때 쓰던 물감입니다. 파워레인저 미라클 포스. 저는 사실 건축을 전공하려다가 기계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건축을 좋아했을 때 그린 집입니다. 오늘은 이 디자인대로 색을 칠해볼 겁니다. 먼저 천장에는 색이 잘 배이도록 제소를 발라줍니다. 다 말랐다면 천장은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갈색을 칠해주면 색칠은 끝입니다. 이제 천장을 붙여주고 배터리를 뒤에 붙여주면 마스크용 자외선 살균집 완성입니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은은한 빛이 눈이 아픕니다. 그래도 나름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햇빛에 말려되지만 그러면 영상이 5초만에 끝나버려서 안됩니다. 그래도 햇빛에 말리는 것보다 좋은 점이 세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에 먼지가 덜 쌓이고 두번째는 플라시보 효과로 좀더 살균된 느낌으로 마스크를 쓸수 있고 세번째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채널입니다. 이 녀석 은근히 재밌는 녀석이다 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재미없다면 살포시 밟고 지나가주세요. 시간이 좀더 남으신다면 제 영상 다른 것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끝!